아, 솔코드요? 바로 꺼드립니다 오케이! 얘들이다 뭔가 그냥 막장으로 싸로 당기는거 같다고 애매하네 이거 왜떨어 되나? 오케이, 되네요 어상남자총 나왔다 잠깐만. 오, 항 카드, 이스열려다잠게 아, 이 차. 열 m 라 나왔어요 w s 나 r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돈 아! 부 오케이. Okay. 너 소면 내 친구 쓰고. 소도가 소두가. 어, 쏘, 쏘, 쏘, 쏘, 쏘, 쏘, 쏘. 소도가안녕 하세요. 메롱우나자 시가! <웃음> 또 가야겠죠? 대박, 합니다 어! 더 있다, 자식아 똑또 저리야? 너, 너 자가 있지? 누구야? 야!